긴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좋고 어, 팀이 계속 져가지고 팬분들도 많이 짜증도 나고 속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기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, 그냥 딱히 생각하고 준비한 것보다는 어, 최대한 감 잃지 않고 어, 후반기최 제일 좋은 몸 상태로 던지기 위해서 운동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긴 분위기 이어 가지고 어 계속 이길 수 있,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 이제 저희보다도 더 팬들 팬분들께서 더 많이 기다렸을 텐데 진짜 또 오늘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수비 부분에서 점수를 안 줬다는 부분에서 너무 좋고, 우리 윤동이가 오늘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, 항상 저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이제 응원과 힘을 주시는데, 이제 저희 선수들도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너무. 승은 사실이고 항상 매, 매경기 이기고 싶지만 그 팬분들께 보답을 잘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하고 이제 아, 앞으로 후반기 남았는데 오늘의 계기로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또 연패 기간이 길어져서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,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 동안 뭐 분위기도 조금 다운되고 좀 좋은 모습을 좀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경기를 개결해서 앞으로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군에서 올라오고 아직 첫 승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 어. 이기고 싶으 마음이 컸는데 오늘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 어, 연패 기간에도 이제 팬들이 너무 많은 응원 해주셔가지고 좀 저희가 좀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전반기 때 제가 부족했던 거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고 좀 수비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어, 우선은 저희 팀상 좋지 않은데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후반기는더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너무너무 길었었는데 어, 일단 또 막내 융동이가 또잘 던져줘가지고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, 뭐 일단 어떤 위치에서든지 일단 팀이 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, 제 역할을 할 생각이고 어쨌든 일단 연패가 길었다 보니까 또 최대한 이제 연승을 할수 있도록 예, 좋은 흐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. 사합니다선수단테 많이 힘들게 경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안 풀리는 경기도 되게 많았고 선수단 오늘 또 일요일이고 또 저희가 또 일요일에 승인이 좋아서 올해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았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아니,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한건 없고요. 일단 조금 그냥 잘 쉬려고 좀 했어요. 좀 최대한 많이 해, 잘 회복해서 후반기 조금 잘 치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경기를 이제 일미로 이제 잘해서 이제 하나 경기도 연승으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연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, 죄송한 마음이 커서 후반기 시작부터 이제 제가 나가게 됐, 돼가지고 꼭 끊고 싶었는데 어,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는데 오늘 그래도 윤동이가 끊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, 연패 기간에도 계속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제 힘내서 오늘 끊을 수 있게 된것 같은데 앞으로는 좋은 모습, 좋은 경기 결과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팀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어, 1승이 간절해서 1승이라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잘 1승 한것 같아서 좋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팀이 이제 어 연패도 끊었고 하니까 저도 팀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슴 들지 마라 인터뷰할 때 남자도 가식 같은 거.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, 남자. 저는 모릅니다. <웃음> 오늘 경기 후방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뭐, 팀 너무 힘들었는데, 최근에 오늘 뭐, 다 좋게 돼가지고,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후방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기겠습니다. 고생하십니까. 보시니까 어떠세요? 어, 너무 좋습니다 <웃음> 이겨서 천만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. 일단 뭐긴 연패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다행히 연패를 끊게 돼서 너무 네,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, 저희는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치고 올라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랑 또 합심해서. 어, 너무 죄송스럽죠. 죄송스럽고, 이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하겠습니다.